<웃음> <이따> 끝나고 아 그냥 드시면서 괜찮나자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수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수리 심리학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야 될것 같고 그죠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우리 심리학은 내부적으로 나중에 상시하게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의 심리학을 우리는 숫자로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명확한 최고의 과학적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 학문이라는 것이 논리와 이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개해온 황당한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학문 속에서 우리가 펼쳐지는데 지금 심리학 자체도 어찌 보게 되게 되면 이부분만을 풀고 있는 그런 학문인지 모른다는 거다. 그래서 이 수리 심리학은 앞으로 이 세상을 잡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말했듯 오늘부터 시작하다 보면 뭐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을 잡는 그 시간 때에 우리는 충분한 어, 이것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심리학을 하는 중에는 앞으로의 미래의 취급을 한번 보자고요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온 지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한 60년대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살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는 우리는 라이빙이라고는, 라이빙이라고 우리가 한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 경제 구조를 막 이렇게 쓰다가 조금 잘 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 많이 쓴 용어들이 있을 거요 웰빙이란 말 들어봤나요? 자, 웰빙. 자, 이제 사는 거는 인차 괜찮은데. 누구말따나, 박통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하, 산업을 좀 읽혀갖고 묵고 사는 데는 괜찮은데, 좀잘 묵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웰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새 텔레비 보게 되면 여러분 뭘까? 무슨 단어가 문득문득 생각됩니까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될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힐링. 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힐링이래. 자, 그래서 우리는 힐링, 캠퍼, 힐링, 뭐, 이런 힐링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이 사회가 이제 단어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힐링. 그렇게 강강도 힐링 노는 것도 힐링 운동도 힐링 먹는 것도 힐링 참다힐링이라 그러면 앞으로 타고 올 세계는 뭘까? 자, 힐링이라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다 그죠?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하는 거지. 건강을, 뭐, 건강이 모자라면 이것을 건강, 건강하게 만들고, 누구 말 따면 다이어트 못하면 다이어트 열심히 하게 만들고, 얼굴이 안 예쁘면 수술해갖고 예쁘게 만들고, 그죠? 이것이, 자, 이 다음 단계가 있다. 지금 막 오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이거 하러 지금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 시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항문이다. 그죠? 이 항문 도 우리는 다 지난 거야. 이? 세상에는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이제 다른 사람 다저 KTX 타고 가는데 나 이제 무언가 타고 가 갖고 승부서를낼수 있겠나 그치이 시대도 이제 지나간다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거는 스피리팅이라는 거다 이말좀어렵지 이것이 우리는 정신 세계라는 거다 인간의 이 마음을 수행하고 응,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두노도 건강하게 삶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플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돌아오는 세상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고의 직업이 이런 직업들입니다 첫 번째 직업은 우리는 카운셀링이다 모든 것이 지금 한 해에 20%의 직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게 되면, 이제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개발되면, 직업이 엄청난 속도로 없어지게 됩니다. 단지 공학계 통해 뭐 만들고 하는 거에는 없어지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90%가 뭐? 실업자지 전공을 하나도 못 해먹어요. 근데 학문을 잘못해 왔다. 가르치는 학교도 잘못돼 갖고 가르치는 교수도 잘못된 거야. 누군 말따나 비싼 돈, 월등료금 주고 학교 가서 배웠으면 사이 너 숨어야 되잖아. 숨지도 못하는 공부, 숨지도 못하는 학문, 이거 시간만 보냈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것이 컨설팅이에요. 카운셀링과 컨설팅은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많이 달라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멘토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막저 멘토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애기들인데 주어져 있는 거다. 자, 자기 자식을 이쁘게 안 키우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이것이 인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링인데 이 멘토링을 누구 하겠나 결국은 엄마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이 뭐냐 이것이 미래의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운셀링도 하고 우리는 컨설팅도 하고 우리는 멘토링도 하고 이런 거죠 여기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스피링도 하고 힐링도 하고 웨이빙도 하고 라이빙도 통합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무언가 지금, 그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게 좌우지한 이만이다. 아돈안 되는 공부, 평년 하면 뭐하냐 말이야. 여러분 돈만 갖다 냈지 돈 버는 방법은 하나도 못 버렸잖아. 그쵸? 이제는 돈을 버려야 되는 거고 자 이런거 보면 누구말따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막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이 종교도 희한한 종교가 돼 갖고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바에 보는 것도 있어요 이? 세상에 11조 되는 데가 많이 카톨릭에서 11조 그다스면 미국 같은 교회는 전 세계 다 사보고 남은 게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데. <웃음> 또철를 가봐. 철을 가봐 선님들이 뭔 귀신 잡는다는데 했온 천지 보면 귀신만 있어요. 하나도 잡지도 못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이거예요. 이거. 앞으로의 학문은 심리학이, 지금까지는 참다 좀, 뭐, 철학 비슷할전점비슷할 나중에 이런 타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안된 거지. 지금이 앞으로는 인간의 이 마음을 푸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것이 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꿈을, 이것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멘토링 속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다음에 차근차근 내가 설명하야겠죠 오늘은 이게 전부 다아웃도라인 우리가 이렇게 배고 우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지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공부는 다음에도 할수 있으니까. 그치? 돈안 되는 짓, 이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돈안 되는 지 그거 무엇 때문에 하는 거? 돈안 되는데 공부 말라고 할 거냐? 돈안 되는데 일 말라고 할 거냐? 돈안 되는데 미래가 있겠나? 미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지금 우리는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상위 10%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저거는 새로운 세계에요 우리하고는 사원이 다른 세계에요 누구 말테 우리나라 재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이런 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일반 사람하고 접촉도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7-80%는 전부 다옹기청기 여기서 우리가 미래가 없으면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흉내하면 낼라 하다가 처음부터 사기치는 거 사기꾼 되는 거지. <웃음> 그 사람 흉내 내다가 처음부터 사기꾼. 그런데 우리는 사기 안 치도 찬 발짝 한 발짝 하게 되면 편안하게 물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겠죠? 올바른 길을 찬 발짝 한 발짝 한다면 여러분도 그 길을 선택해야 돼. 누구말따나 사기친 사람이 종말이, 편한 종말이 없다. 그죠? 힘으로 일으킨 그거는 언제나 힘으로 망해야 돼 있고, 사기친 거는 언제나 털통나갔고 말년에는 좋지 않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어쩌면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은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갖고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으면겠지만그어마한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제?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배워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구하고 이것이 내 공부해가지고 내가 미래가 있겠느냐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그죠? 이거 없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돈안 되는 공부는 무엇입니까? 자, 어사 라이센스는 죽을 때까지 한다. 그죠? 변호사 라이센스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전는 전문, 전문 자격제도는 평생 할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따는 뭐 부동산 자격증 뭐 했지만은 그 수업 시에는 그거 뭐가 필요하노 아무 필요 없다 말이야. 저도 1급 대학교 놓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잘 했는가 봐요, 그죠? 먼저 그럼 급 자격증을 내가 두 개나 했으니까 그것도 공대 자격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뭐돈도좀 받고 이래 있지만. 그러면, 이런 자격증 때문에, 그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야. 평생 숨을지도 못하는 거야. 자격증 뭐, 수없이 숨을게 서는 게 있으면 많아. 그지? 자동차 면허증 없어갖고, 뭐 살아간다는 건 없잖아. 그죠? 이것도 숨을 택 타고 되면, 얹혀가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 미래를 가야 돼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60살이 한계라고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80살, 90살까지는 일해야 돼요. 자식들이 지금 처음부터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자식들이 편안하게 먹어 살리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자식들은 아무리 펴도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좀잘 사는 사람 부모인데 자산을 왕장 받은 사람들이야 다르겠지만 자기가 노력해 갖고 살아가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월급 타갖고 아파트 사면, 아파트 빚다 갚아야지. 그죠 평생 종이래. 은행 종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평생 얼마를 벌어갖고 아파트 한대 사겠어요? 그럼 빚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빚내갖고 이자 갖고 나면, 언제 적금해갖고 빚을 갚는 말이야. 그러면 평생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다 갚다가, 나중에 어떻게? 아파트 팔고 또 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단 다 말이야, 지금. 그리고 자식들은 세금을 워낙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용돈을 그렇게 넉넉하게 줄 처지가 못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장가 시집 안 가려는 거잖아요. 그죠 가면 고생이니까. 애애 한의 들어가는데 키우는데 4억 5억씩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4억 5억을 저금을 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오랫동안 저금해야 되겠냐. 100만원씩 저금하면 1200만원 밖에 돼 10년 하면 1억 이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30년을 100만원씩 적금해야아 하나 공부시킨다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둘이 놓고 세이 놓겠노 옛날에는 뭐 그냥 있으면 그냥 밥만 먹고 갈수있었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80살까지는 일해야 돼요 몸 건강할 때까지 그러면 8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몸으로 하는 거 되겠나 누구말때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한다고 80살까지 해벽에는 못한다, 이말이 공장에 가서 80살까지 일하겠나? 누구말때는 저 밖에 가갖고 장사도 함부로 못한다,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득 측는 길이 뭘까요? 나는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에 아무같이 지식을 갖고 아주 편안하게 상담해주면서, 그죠? 그런 길이 있다면 난 평생 할수 있겠지, 그죠? 내가 시간에 자유롭고, 출퇴근이 자유롭고, 내 만의 공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나 호기심이 좀 발동돼요? 아, 호기심이 좀발동돼야 내가 다음 단계를 하지 <웃음> 그러면 너무 길으니까 내가 파일을 좀 자를게요